주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걱정이 있으십니까? 염려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우리의 걱정의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는 두려움, 걱정, 염려를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 복창하십시오. 여러분의 온몸으로 신앙고백하십시오. 갑작스럽게 이제 느에미아 6장이지 않습니까? 이느에미아 중간을 듣는 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니에미아서 1장부터 7장까지의 이야기를 살짝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8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더큰 주제로 넘어가니까 우선은 1장부터 7장까지를 살짝 다루겠습니다. 우선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유다가,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오래 유다 백성들이 지내게 되었고 그중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이 사람 이 사람의 20년에 이 사람의 통치하기 20년에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활동했습니다. 이 느헤미야 1장을 보면 느에미아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뭐 요즘 말로 하면 비서실장 같은 겁니다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이 느에미아가 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최고동조사님 통해서 느에미아 1장과 13장 들으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느에미아 2장으로 옮겨가면 이 기도로 누에미아가 끊임없이 준비하고 있었을 때 기회가 닿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싶다는 청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기회를 받게 되어서 허락을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표적인 대적 셋이 나옵니다. 이 호론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라 그리고 안몬사람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개셈이 나옵니다. 이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서 제가 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요단강이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 그 산발라입니다. 아라비아 사람 개셈입니다.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여러분 이 이제 아 이거 뭐라 사마리아 얘기해? 뭐라 아라비아 얘기해? 뭐라 안문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가운데로 두고 이 지명을 얘기하면서 대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방으로서 애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대적은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큰 무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가오는 게 다르시죠? 아라비아 사람 어, 별로 안 다가오다가 아 그렇구나 사방에 있구나 라는 게 다가오실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전부 이 바벨론의 이 속국화가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방 총독들입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대 지역에서 이 권력과 재물이 상당히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이제 느헤미아가 성벽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비웃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입니다. 3장으로 가면 이 비웃음과는 반대로 누에미아가 서술을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으로 시작해서. 여러 사람,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었다 이 사람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었다 하는 이 목록들이 나옵니다 벌써 여기 대비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 사람, 여러 각계각층 사람들 나오거든요 상인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유력한 사람들이 대적자들인데 이 성을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각계각층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보면 7장에서 성벽 재건축이 완성되었다 하고 성벽 보원식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4장, 5장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6장이 있는 겁니다. 이 4장부터 6장에는 무엇이 나오냐? 이성 성벽 건축 목록과 성벽 보원식 사이에 이 4, 5, 6장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방해입니다. 성벽 재건축에 방해가 나옵니다. 외부에서만 방해를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여기에는 아주 노골적이고 야비하고 굉장히 치명적인 방해들이 나오고 있는데 4장에서는 외부 세력의 방해이 돼 예루살렘 성 전체를 향해서 오는 방해였고 5장에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방해입니다. 내부 분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외부에서 오대 이 느헤미야 개인에게 방해가 옵니다. 바로 이런 이렇게 많은 문제 가운데 이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주요하게 성벽 건축을 하고 있는데 성벽 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이 성벽 건축을 왜 말하는지 그것이 잘안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전에는 어떤 책이 있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에스라와 이 느헤미야는 한 책입니다. 에스라에서는 성전 건축이 나오고 하나님의 집이죠. 그리고 느헤미야에서는 성벽 건축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어, 우리가 이, 이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이 이런, 이런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를 비춰서 볼수 있다는 게 참으로 복인데요. 이 성전건축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여전히 이 성벽건축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까지도 바라보게 합니다. 이거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오늘 그 6장으로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장을 함께 보실 것인데요. 이 6장에서 계속된 저해 요소들, 방해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성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오늘 함께 볼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느헤미아가 받은 방해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적자들의 음모가 얼마나 사탄적인지를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이것보다 더한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받으셨고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상태를 직시하고 우리의 주님께로 언제든지 다가오실 것을 권할 겁니다. 오늘 포인트는 세 포인트인데요. 제가 이세 개의 포인트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거짓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용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시도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끊임없이 있습니다. 사탄은 시험을 할때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사탄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요. 두렵게 하기 위한 게뭐 대수입니까?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렵게 한다는 말은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아주 익숙한 단어로 바꿔드리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기는 그러므로 경외하는 것, 이 두려움이란 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다른 데다가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둘 두려움을 빼앗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이세 가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느에미를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시, 사탄의 시험은 끊임없이 있고 거짓말을 이용합니다. 두 번째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시험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첫 번째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 절을 보시면 어, 산발랏과 보비아와 게셈과 나머지 우리의 대적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 거기서 조금 더 보시면 쭉어 가장 마지막 절 보면 일절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보면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다라고 말합니다. 문짝만 달면 성벽이 건축되는 말하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코앞에, 눈앞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성벽에 문짝을 언제 달냐 하면 바로 7장 1절입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이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2절을 보시면 삼발랏과 개샘이 사람을 보내어서 오평지의 한촌에 함께 만나자고 손을 내밉니다.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하면서 화친해보자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 손에는 칼이 지워져 있죠? 실상은 나를 해코자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 만나자고 해놓고 그 뒤에는 이제 칼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에이미아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해한다 라는 말은 사실 악을 행한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상은 악했다 라는 그 말을 보시면 아,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그 보기 좋게 아주 포장되어서 왔다. 그 말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 보시면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멈추게 하고 갈수 없다 하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것은 사절입니다. 사절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가 네번이나 이같이 보냈다. 네번이나 똑같이 보냈다고 말합니다. 거부하고 또 거부하는데 네번이나 똑같이 보냈다고 합니다. 느에미야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악함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치지도 않고 꾸준히 악한 손길을 계속 내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매주일 내려지는 설교를 듣고 깨달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정말 있는 그대로 일주일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부분에서 얼마나 많은 사탄의 음모가 있습니까? 게다가 우리에게 이 사탄의 시험이 다가올 때 아 이거 매우 악랄하고 못돼 먹었다 바로 보자마자 알수 있을 만큼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 좋고 먹음직스럽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매일의 실패와 매일의 실수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반대 세력은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당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멀리 내다보면서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이 나라를 건설하고 사회를 이루고자 하나님의 큰일 이것을 도맡아 하고 있는데 고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일 당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사탄의 악한 음모가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져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있을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주목해 볼 것은 누에미아가 어떻게 이 악한 것을 간파했으며 끊임없는 시험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에미아의 말을 주목하면 알수 있습니다. 3절입니다. 큰 역사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건축하는 것 자체가 큰 공사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큰 역사입니다. 3절 보면 그냥 큰 역사인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냐,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크다는 말, 이 크다는 말은 느에이미아에서 하나님을 수식할 때 계속 사용됩니다.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느에미아가 집중한 곳이 어디인지 보이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크신 하나님의 일에 온 정신을 쏟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단순히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일한 애국주의자가 아닙니다. 유대주의에 물든 종교적 열심을 낸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이 방해되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쉬이 간파하고 딱 잘라서 계속해서 거절해 나갈 수 있던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계속된, 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아름다운 포장지에 쌓여있는 이 끊임없는 공격을 해도 이드에미아가 물러섬이 없자 이들은 다른 꾀를 냅니다 이것은 조금 더 노골적입니다 그것은 어떤 소문이 있는데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한번 같이 토론해보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게 6절부터 7절인데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요약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야, 느에미야 당신 유다 사람과 결탁해서 쿠데타 일으키려고 한다 유에미야, 유에, 느에미야 당신 지금 왕이 되려 한다 선지자까지도 이용해가지고 너네 선동하고 충동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그 말입니다 당연히 이말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동하고 있는 것 그들이 느헤미아 보고 선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동하는 것 느에미아가 아니라 대적자들입니다 어떻게 알수 있나요? 느헤미아를 지금 선동하고 있는 게왜 대적자들이 선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봉하지 않은 편지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쓰면 남들이 볼수 없도록 이렇게 묶어 가지고 붙여서 보내야 됩니다 이건 이게 누구라도 볼수 있게 근데 여기서 이 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라도 볼수 있게 묶어 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편지는 느에미아가 보기를 원한 편지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모두가 보기를 원한 편지입니다 왜 그렇죠? 7절에 보시면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라는 말 있죠 이 왕은 아닥사스당 왕을 말하는데요 느에미아 총독을 그 성벽 건축 허락을 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느에미아 당신 왕이 된다는 소문이 들릴지도 몰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왕이 쿠데타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반란을 일으키려는 이 사람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편지를 본 예루살렘 사람들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두려워할 겁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또 어디로 갈까요? 이 겁에 질린 예루살렘 백성들은 느에미아를 어떻게 해서든지 등 떠밀 겁니다. 그래서 대적자들과 만나게 할 겁니다. 해명을 하든 토론을 하든 뭐라도 좀 해보라고 시위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느에미아는속수무책으로 성벽 건축을 중단하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선동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금 충동하고 있고 예루살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규합시켜서 이느에미아를그 자기 앞에 앉히려고 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로 느에미아를 선동가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이 이 거짓말 이 거짓말을 가지고 충동을 하는 겁니다. 이렇듯이 사탄은 거짓말과 충동 이 선동을 잘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탄이 거짓말과 충동질을 잘 이용하는 것을 잘 아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구절 보시면 아시겠듯이 그 목적을 잘 알아야 되는데 구절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한다 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 거짓말과 성동을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는 아주 요긴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포, 이 걱정. 염려 이거를 사탄은 잘 이용합니다. 이로써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걱정과 염려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행복과 쾌락에 빠져 즐거움을 만끽하는 것 자체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는 것을 가장 원하고 또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실패를 가장 사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한 느헤미야 총독은 말 지어내지 말아라. 너희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그래서 이 일을 중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안다. 정확히 짚어서 말합니다. 그는 현실을 꿰뚫어보았고 정확히 문제를 파악했고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단호하게 대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될까요? 아닙니다. 구절입니다. 다시 구절인데요. 마지막 보시면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여전히 기도합니다. 파악했습니다. 진단했습니다.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기도합니다.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실상 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에게도 이 현실은, 느에미아 총독에게도 이 현실은 큰 두려움이 맞습니다 뉘에미아 같은 사람이니까 단호하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문제도 진단하고 일사천리로 일도 부드럽게 진행하고 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대적자들은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사방에서 이 에워싸서 뉘에미아는 혼자 그 공격을 당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두려움이 여기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큰 걱정과 큰 염려가 그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무서움과 이 공포와 이 걱정을 누구에게 털어내고 호소하며 의지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그는 손에 힘주시기를 구합니다. 두렵고 무섭고 힘들고 걱정되는 일이 여전히 놓여있지만 주님께서 그 손에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일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님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제게 맡기신 일은 제가 해야 하겠습니다 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힘을 주셔서 이 힘든 마음과 이 두려운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을 힘있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자들의 모함이 조금 더 교묘해지고 더욱 교활해집니다. 10절에 보시면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기 두문불출 이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어린 분들 잘 모르실 건데 이게 두문불출이라면 문을 닫고 그냥 잘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 굉장히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이 정도로만 하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예언적 행위냐뭐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요 그냥 제가 더 집중해서 보고 싶은 건 문을 닫고 지금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에미아 총독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내가 그 집에 가니 찾아갑니다 이것만 보면 스마야와 이, 스마야 이 선지자와 이 느에미아 총독이 이전부터 잘 알던 사람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부턱대고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안 보이니까 소식이 궁금해지고, 아,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서 찾아간 겁니다.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느에미아가 찾아가니까 스마야 선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안에 들어가서 같이 숨자. 아, 너를 분명 죽이러 올 텐데 분명 밤에 와서 죽이러 올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친구의 말인 동시에 선지자의 말입니다. 신뢰하던 사람의 말이고 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의 말이라 이겁니다. 스마, 스마야의 말에서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어, 말씀을 받은 사람의 말에다가 이 친구의, 친구의 참 걱정어린 조언 아닙니까? 이상할 거 없죠? 그래요? 이상할 거 없죠? 아니요 이상해요. 느에미아 보기에 매우 이상했습니다. 11절 보시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도망을 가느냐 말합니다. 느에미아는 왕의 술관원이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비서실장.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게다가, 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지체 높은 사람이다, 이겁니다. 게다가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돼가지고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나 같은 자가라고 말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권위와 위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매우 낮은 위치에 두고 살았는 것을 말합니다. 더불어서 나는 외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게 유대미아가 이상하게 여기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제사장 후에 아무나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원칙으로 딱 잡혀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이 나라 총독인데, 아, 못할 게뭐 있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혹은, 나 하나 붙잡히면 이 큰일, 올스톱이다. 전명, 중, 전면 중단이다.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 나 없으면 이 교회 교인 없어. 이 교회 교인도 나갈 거고, 저 교회 교인도 나갈 거고, 내가 있으니까 저 사람 여기 머무는 거야. 뭐 이런 마음 절대 없었어요. 그, 그런 거 없었어요. 여기, 분명히 이 느에미야 한 사람만 잡고 싶어 했거든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이 사람 잡으면 중, 일 중단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종으로 자기 신분과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두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이게 바로 그 질서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 영어라면 order잖아요. 여기 예배식 순서 나와 있는데 이 예배식 순서 영어라면 월십 order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송이 저기 있고 167쪽 여기 있고 이게 다 질서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시공간에 살다 보니까 차례 차례 차례 순서가 오게 되는데 그래서 선순위와 후순위가 생기는 겁니다. 이 질서에 대한 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번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누에미아가 자기 자신을 그 정확한 위치에 두고 있어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보다도 선지자의 말보다도 친구의 걱정어린 말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이 그에게 최우선의 기준으로 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히 보고 싶은 것은 12절입니다. 스마야가 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라에게 뇌물을 받아 가지고 그 그들의 보냄을 받아서 예언을 한 것이다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언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친구의 원린말한게 아니에요. 친구 뭐 걱정해 줘 가지고 하는 말 아니고 이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 보시면 10절에서 이느헤미아가이 말을 거부하기가 얼마나 더 힘들었을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진을 방해하고 있는지 잘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두려움, 공포, 걱정 이것에 빠뜨리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이 가장 잘 먹힐 타이밍인 것을 사탄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벽 건축하는 일 아주 힘든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으로 지금 짓고 있거든요. 대적자들이 전쟁하러 오겠다고 하니까, 아, 파수꾼들 세워가지고 서로 막그 순번 지켜서 저기 불침범도 서면서 막 이런 상황이에요. 일하고 방어하고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들 소수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 대부분이 아까 그 목록들 보셨죠? 누가 누가 지었는지 목록에서 각계가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툭 건드리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서로 형제들끼리 아, 서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내자 동료하는 시기도 아닙니다. 오장 보면 서로 지금 뭐 사고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리 대금으로 이 사람들 지금 형제들을 지금 착취하거든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으사시아하는 시기가 대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이제 사탄이 놓치지 않고 가장 최선의 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포와 걱정을 유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예언 왔다고 했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겁니다 너 죽을지도 모르니 외소에 가서 숨으라고 하시더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번은 왜소 들어가도 예외로 두시겠다는 말은 딱 빼어놓고서라도 그런 뉘앙스를 살짝 풍기면서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때 얼마나 많습니까? 힘들고 처질 때, 우울하고 탁할 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우리 눈앞에 아른거립니까? 그 구미가 당기는 매력적인 해결책들이 얼마나 많이 널려있습니까? 손쉬운 해결책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나요? 이거 참 분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아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인데요 그들이 뇌물을 준 이유를 말하기를 두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작 두려움을 갖게 하려고 저런 노력을 하다니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 두려움을 갖게 하자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쓴다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어 오히려 이게 우리 눈앞에 되게 아름다리는 이 매력적인 많은 해결책들을 보면 그리고서는 그것을 사용하면 사실 오히려 속 시원하지 않습니까? 뭐 두려워지나요? 오히려 그걸 딱 취하는 순간 굉장히 속 시원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에 이렇게 몸서리치면서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사탕을 얼른 이렇게 낚아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편안해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이 다음 말을 들으면 제가 다음에 할 말을 듣고 나시면 여러분 더 이상 속 시원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사탄이 준 해결책들은 해결책이 아니라 범죄하기 위한, 범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악한 말을 지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비방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버림받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사탄이 주는 것은 해결책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버림받고 사람에게까지 비방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이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아 오늘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속 시원하다 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이라는 것이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누에미아가 나를 두렵게 하려고 한다 말한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겁두려한 자들의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까 그 기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는 대적자들의 음모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이렇게 깨달은 걸로 보아서 어떤 증거를 잡아냈을지도 모릅니다 아, 증거 없다 하더라도 정황을 알게 되었다면 이 총독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재판을 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에미아는 다만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깁니다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판결에 기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탄이 주는 해결책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삼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하늘의 하나님께 여러분의 두려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걱정과 염려, 공포와 떨림이 있습니다. 예, 저에게도 너무 많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여러분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맡기신 일을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현실은 눈앞에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셨을 때더 이상 그것이 무거운 현실로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대적의 힘을 빼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탄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되돌려 주십니다 16절입니다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건축하는 일이 52일 만에 끝난 것을 듣고 전부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낙담했습니다 이 두려움이 이 사람들에게로 간 겁니다 느에미아와 성전 건축하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을 대적자들이 두렵게 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했습니까 지금 보셨지만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뒤집어졌습니다. 두렵게 하려던 자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렵게 하려고 뭐, 느에미아가 무슨 어떤 노력을 했나요? 뭐, 대적자들처럼 여러 번 이게 속내 감춰와 가지고 편지 계속 보냈나요? 아니면 선동하기 좋은 뭐, 어떤 문장들? 교묘하게 써가지고 이렇게 퍼뜨렸나요? 아니면 친구들 이용해서 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공포심을 조성했나요? 뭐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모든 대적자들이 또한 사방의 모든 이방인들이 두려움과 낙담에 빠졌습니까? 주님께서 두렵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긴 그 두려움을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준 자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어떻게요? 두려운 대자들, 대적자들 없애시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아예 그냥 말끔하게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아닙니다.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게 해주시는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대적자들과 화해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는 방법으로요? 아닙니다. 대적자 그대로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그대로 있습니다. 대적자들 여전히 적개심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전부 이루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심으로써 두려움을 되돌려주십니다. 심지어 낙담하게 하십니다. 1절에서 보았듯이 지금 성 완공하는 것까지 문짝 하나 남은 시간입니다. 성 문짝만 달면 성벽 완공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완공되기 직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이때 이런 극심한 방해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고자 하려고 할때 반항과 반대는 안과 밖에서 다가옵니다. 그야말로 사방에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방해공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완성되면 완성될수록 더욱 심각해집니다. 더욱 노골적이 됩니다. 더욱 교묘해집니다. 그럴 때 사탄과 사탄은 이 걱정과 염려 이 두려움을 우리의 원초적인 두려움을 매우 잘 이용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부하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시험받으셨습니다 느에미아가 받은 그 동일한 수법들을 사탄은 예수님께 사용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이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시험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세번이나 계속 노골적인 시험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건 끝은 아니지만 여러, 아무튼 한 번에 이렇게 세번이나 연달아서 계속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게다가 사탄은 거짓으로 선동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이거 뭐 증명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지 않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증명해봐라 이러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아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히 증명해야지 이럴 텐데 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야만 하는 겁니까? 사탄의 말대로 따라가야 돼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을 자극시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한 거짓 충동입니다. 이런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게다가 사탄은 하나님의 선지자, 이느헤미야를이 스마야를 이, 이용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10편 91편을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정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괜찮다더라.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 인용 자체가 아예 왜곡된 인용입니다. 10편 91편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정면으로 맞서셨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사람은 다만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뿐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당당히 맞서 이기셨습니다. 그렇다고 이 아까 말했듯이 이 시험이 끝이었나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동일한 광야시험이 나오는데요. 마지막에 사탄이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음 기회를 노리고 물러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에 가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수많은 시험을 그, 그 시도합니다.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무너뜨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때에 가장 극심했습니다. 사탄은 이 고난받는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는 예수님의 귀에 계속해서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던 제자들 어디 있어? 다 떠났다. 당신이 3년 반 동안 가르치던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갔는가? 땅에 전부 다 떨어진 거 아닌가? 당신 그토록 찾는 이 하늘아버지도 당신을 버렸다. 버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지 않느냐. 당신 모욕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목박아 죽기까지 이렇게 버리는데도 어떻게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느냐 하면서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에서 극심히 시험했을 겁니다 이 어마무시한 두려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달리시기 전에도 두려움 가운데 땀이 핏방울까지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성경의 말씀을 모두 성취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억울한 고난의 탄식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시편 22편을 인용한 것인데 이건 여호와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라는 믿음에서 비롯한 탄식입니다. 그거 모른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외면 그걸 당하시는 그 자리에서 조차도 여전히 하나님께 부르지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바치셔서 겁에 질려 물러섬이 없이 끝까지 이 나라를 완성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세우신 것입니다. 아까 에스라, 니에미아 붙어있다고 했죠?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 그리스도는 이 성전이시고 이 확장된 성벽 내에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전대 자기 육체를 바치시고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것대로 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이 교회를 부르시고 또한 지금 파송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로 파송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시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구나. 예, 그렇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그러니까 이 교회를 구원하셔서 교회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늑대 가운데 사는 양과 같습니다. 힘이 약합니다. 늑대 가운데에서 매우 두렵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이만저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방의 늑대 투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방의 늑대들 가운데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전쟁터로 보내셨습니다 이 보내신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보내 주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인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도 빠짐없이 전쟁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무서운 늑대들 앞에 서로 등을 기대 맞대고 있는 양들입니다 하송하시는 주님께서 이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라고 하시는 이 주님께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거라. 우리는 죽음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아무리 무섭고 걱정된다 하더라도 죽음만한 것, 죽음처럼 걱정되고 두려운 것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몸의 기능을 멈추게 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새 몸을 입혀주실 그분께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 모두를 보존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아 어, 그쪽 말고 그럼 이쪽 두려워하라는 말이니까 아, 결국 두려워하라는 말 아닙니까? 할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신 우리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어떠한 늑대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수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신다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법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느헤미아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고 다가오는 시련을 멈춰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께서 두려움을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걱정을 사탄에게 돌려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엄습할수록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늑대들 가운데 있는 양은 여러분 개인이 아니라 양무리 곧 교회입니다. 또한 이 양무리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을 때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형제들을 바라보십시오. 또한 더 눈을 들어서 형제들이 바라보는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함께 끝까지 안수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맞서십시오. 느에미야 6장 19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도비야가 항상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분명 모든 대적과 사방에 두려움을 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나를 두렵게 하고자 계속 편지하였다 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패배자의 바악일 뿐입니다.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남겨두셨습니다 여러분도 그 승리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자 남겨두신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내쫓을 힘이 모자라서서 가만히 두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아예 원청봉쇄하지 못할 정도로 나약하셔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두려움을 두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기를 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두려움을 맡기기를 걱정과 염려를 맡기기를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기를 그리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의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고 모든 대적과 주위의 세상 사람들과 심지어 사탄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도록 그 일에 여러분을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또 원하십니다. 그첫 단추는 그 승리의 일에 참여하는 첫 단추는 하나님께 두려움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전부 이루셨다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주님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으나 자녀된 우리들은 참으로 무식하고 아둔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암담하고 우울한 현실이 다가올 때 좌충우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천방지축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심정을 헤아려주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갸륵하게 여겨주셔서 짧고 어리숙하게 기도할지라도 더욱 크고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일을 맛보기보다는 매번 넘어지고 매번 타협하며 매번 무식하고 어두운 데에 그대로 있으려는 고집을 부려서 사탄이 주는 사탕발림인 줄도 모르고 혹은 알면서도 습관을 따라 빠져 허우적대기 일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고 꾸준하게 시험하며 각 사람에게 가장 좋아 보이는 포장지를 덮어서 시험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둔갑해서 시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불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한 성 삼아주셔서 그런 늑대들 가운데로 보내셨다는 것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보기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먹음직스럽게 변해가며 사람의 심성은 점점 개인주의와 되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한 무리로, 한 백성으로, 한 몸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여 이겨먹고 의기양양하게 으스대는 소리가 우리 귓전을 때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탄의 쇠사슬에 매어 길바닥을 기어다니며 허우적대는 것이 우리 눈에 밝히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 하늘문에 서서 근심과 걱정 어린 눈으로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가 보입니다. 주님, 오늘 두려움을 맡기고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사랑하는 종의 입을 통해 오늘날 우리 귀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여 이제 그만 사탄의 웃음소리와 쇠사슬을 풀고 아버지의 짙은 호소와 따스한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형제들과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루빨리 하나 되어 이 공포와 놀람의 세상이 걱정과 염려의 깊은 물결이 조금 도 넘보지 못하며 빼앗지 못할 하나님 나라를 그 사회를 건설해 나아가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오늘날 성신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크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맛보게 하사 진정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지어져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 선약교회가 되도록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